왜 나만 되지 네가 못하니까 <웃음> 그럼 잘하는 여자는 해라 으으야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비버스 비 댐드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버들이 통나무를 공장에서 몰래 빼돌리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게임이라고 해요. 둘이 협동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의 게임인데 오늘 제 와이프인 히프미와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쁨미이 다운 아시아? <웃음>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파란색이 저고, 빨간색이 히프미에요. 빨간색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리와이리와자기야 높은 곳에 있잖아. 점프가 있고? 뭐라는 거야? 이거가 이상한 말 안. 자, 통나무를 집어보자. 끝에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1위로, 이리로, 1위로. 이리로. 어. 빨리빨리 우리 탈취해야 돼. 아니, 1위로 와야 될거 아니야? 어. 세로로, 세로로. 아니, 가로로, 가로로. 그래, 그래. 아, 왜 이렇게 비틀거려? 숨쳐먹갔어 <웃음> 오케이, 잘했어. 예, 탈취 성공. 아, 재밌었다. 다음 거. 가자. 콩나물을 훔쳐와야 돼. 딱봐도 이쪽이군 이와 균형을 잘 맞추라고 아이 멍청아 내가 그럴줄 알았다 아아 다가형나 먼저 갈거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잘하는데 점프 점프 점프 아, 아. 어. 잘한다 자 집어 바로 가야돼 지금이야 오라고 이... 아. <웃음>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쪼쪼쪼 따라네 그래? 오케이. 야. 세 번째 스테이지. 짜잔! 어, 이거 밟으면 죽을 것 같아. 점프. 닭이야? 닭이 <웃음> <웃음> 내가 여기를 집을게. 자기가 아래로 가. 위로 가게? 어. 오케이. 위로 가자, 위로. 오, <웃음> 어, 아이고! 그래. 아, 재밌었다. 아 이제 <웃음> 내가 빠졌어 그래 계속 끌고가 계속 끌고가 옳지! 됐어 오 그래도 별 두개야 <웃음> I'm on the n x t level yeah, yeah. 점프 점프? 조심히 와아 이리로 그냥 올라오면 돼 자기야 이리로 그냥 올라오면 돼자 어어. <웃음> 잡고 옆으로 집고 옆으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옳지. 너무 잘하고. 계속 기다렸다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예잘하는 생각보다. 그래? 이게 본부의 힘 아닐까요?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 비버 구리가 되고 싶진 않아. 자기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 어디야. 콩나무를 좀 봐. 맵이 있으면 좀 보라고. 네 얼굴. 아, 네. 아 미안해 장경. 제말 들어줘. 니 <웃음> 네 얼굴은 칭찬이지. 자, 한 번에 가자 예. 가. 이거 이거 닿으면 탈것 같지 아마? 제가 직접 한번 안 아이고 아뜨아뜨아뜨 아이씨. 가로 왔어야지 아이씨. 아니 가로로 갔어야지 왜또 세로로 가고 있어? 다시 세워. <웃음> 다시 그냥 세워. 그대로 가자. 아니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못 가. 통나무가 네? 길어서 못 간다고. 자기 어? 우리 이 게임 끝나고 <웃음> 이혼 서류 쓰자. 내못 <웃음> 살겠다. 들어 빨리. 위로 가 위로. 나네. 아, <웃음> 이 정도 역경도 같이 못 이겨내는 거야? 응. 음. 부면은이 그 정도 역경을 이겨낼 줄 알아야지. 으아! 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 <웃음> 어, 옳지, 옳지. 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 그거 빨리 이겨줘야지. 아니, 한번 타이밍 같이 재고 가야지. 그거 혼자 가뭐 <웃음> 의사소통의 중요성 몰라? 내가 부부 생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어? 대화를 하자. 짠, 들래. 몸의 대화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네. 네. 네. 나이스. 좋 이대로만 가자. 우리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자기야. <웃음> 이걸 어떻게 가져 가? 같이 점프해, 점프가 돼? 어. 자 내려와. 점프. 아 어, 이거 <웃음> 이거 좀 난이도가 있겠네. 내가 이리로 갈게. 천천히, 천천히. 둘. 어 뭐야? 어! 아, 아 이런 체이랄 어, 자기가 아래로 내려갈래? 아니. 가까운 데로 가, 그냥. 아내 아, 엉덩이 탑. 탔... 좀 진짜 좀 세고 가면 안 될까? 아니, 비켜줘야지. 아니, 이미 불 붙었으면 끝났어. <웃음> 하나, 둘, 아. 셋! 옳지! 하나, 둘, 셋! 셋. 나이스! 슈.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걸 이렇게 빠르게 통과하게 될 줄은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래? 되게 쉬운데? 가자! 오, 어떡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내가 무 거야. <웃음> 그래 이동석도 똑같죠? 바로가 바로가 어이 자기 자기 아래로 아래로 한번 숨었다 숨았다가...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바로 간다 이제 간 이이야 나이스~! 다시 어? 해. 잘할수 있어 이제. 바로 가보자고! 별한 개는 참을 수 없다. 하나, 둘, 얍! 여기서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가가 가, 가, 가, 가! 날 믿어, 날 믿어! 뭐야 뭐야? 오우오오 신이시오! 그래~! 와나 진짜 개상욕 가뿐했잖아. <웃음> 어별세 개야! 와 하면에 okay. 예. Yeah. 나의 컨트롤 실력이 다 이게. 와. <웃음> 이거 맞아요? 전 포기하겠습니다. 오 오, 저 사람 더. 와, <웃음> 가비. <웃음> 오, 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어, 왜 이러니? 아, 저 정도도 스친다고? 오. 파이팅. <웃음> 지금이야. 동무야야 힘을 히블레. 히블레. 히블레. 히블레. 히아레 히블레. 히블레. 히블레. 히살레 히블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오. 오, 살았네. 가자. 오른쪽! 오른쪽! 빨리 와요! 아 오른쪽에 바로 붙었으면 됐다 왼쪽 아, 붙으라고! 왜니 네 말만 들어! 나만 내네 말도 들어! 됐다 우리 집 형광등 같다 저거 빨리 가 빨리! 됐다! 진짜 빡시다 나 너무 많이 죽었어 나한 15번 죽은 거. 같아 괜찮아 별한개 먹고 다시 하면 되지 두 개네? 넘어가자 <웃음> 하나, 둘, 셋! 내가 좀더 앞에 붙어야겠다. <웃음> 철저하게 닿아도 죽는구나. 그러네. 시작! 슬라임! <웃음> 나 진짜 영영 이 게임 못깰것 같아. 재시작. 왜 나만 되지 니가 못하니까. <웃음> 그럼 잘하는 여자 해라. 우리 자기가 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래? 당당입니다 <웃음> <웃음> 으으 야 바짝 부어 바짝 하나 둘셋 그렇지 아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뻐요 달려 달려 와한 번에 이걸 한 번에 안 떨어지고 가다니 오예 정말 잘했어요 으아하지마오별세개임 그러니까 완전 잘했어 나이스 마마 매야 고호얍 이리로 가는 게난더 빠른 거 같아 <웃음> 뭐하는데? 정신 <한대? 웃음> 잘해라자 자, 지금이야 내려와 내려와 아니, 내려오라고 아니, 내려오라고 아니, 내려오라 아니, 말을 같이 하자고 아니 하나씩 하자고 하나씩 아이씨 하나씩 아이시 씨 예? 뭐하는거야? <웃음> 빨리 와 하나씩 하자고요 아이씨 <웃음> 아니 와 아니 점프해서 오면 되잖아 무 점프 려자 레이저가 가르지는 순간 밑으로 딱 하나 둘 얍! 하나, 하나, 둘, 얍. 하나 둘 얍! 하나 둘, 둘, 얍. 둘 얍! 하나 둘 얍! 됐어. 됐어 됐어 너무 잘해 예쓰 응. 음 발진 해야돼 처음부터 만 편히 하자 만 편히 하나 둘 얍! 그리고 딱한번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다격해지 아. <웃음> 잘한다. 이거 무조건 별세 개다, 그렇지? 인종인종이얘네 응, 춤추는 거 약간 자기 맨날 아침에 내 앞에서 춤추는 거랑 비슷하게 춘다. 그래. 단 <목소리> 딴딴, 딴딴, 딴딴딴, <목소리> 딴딴, 딴딴, 딴딴딴딴 단단 딴딴딴딴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아 뭐야! 어 레이저가! 여기까지 있네? 레이저가 선 넘네! 아 저게 엄청 많아, 장게 레이저. 미친 거아니야 이거? 미친 거아니 이거? 아! 우와 미쳤다 이거. 너무 이거, 어려워. 이거 꼼수 되는 거 같은데요? 어? 맞네. 장애 상자 타, 상. 언제 와? 내일 와? 내일 모레면 도착해? 나하나라고 일부러 던지는 거지? 미안해 내가 평소에 잘 못해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일부러 번지게 대각선! 그렇지 자, 짚고 저 칸막이가 가려지는 거를 봐 보이지? 저 따라서 움직이면 돼 어떻게 해야되는데? 바로로 기다려 어, 그대로 이제 칸막이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고 응 어떻게 가야되는데 칸막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면 되나 이죠 아니! 어, 뭔소리야 아니 한국어로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웃음> 표현을 다 했는데. 우야. <웃음> 어, 평쉽다 이러는데 제가. <웃음> 자,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판때기 움직이는 거 보라고. 판때기가 뭔지 몰라? 이거.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말한 판때기가 뭔지 몰랐어 아예? 어. 올라가 올라가 뭐해? 어?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보 보고 뭐, 뭐, 내가 이제 생각을 해. 그래. 나한테 다 처음 물어보지 말고 <웃음> 어떻게 지금? 가야겠어? 지금? 아니야 이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어. 지금? 가자, 가자, 지금? 가자 빨리 빨리. 이제 감 잡아. 할수 있지? 응.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용서해 줄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라고. 간다. 지금? 그렇지 잘한다. 계속 올라가, 계속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러지. 아이고 해냈어. 열세 개다. 점점 어려워지네. 레이저 조심해 자기야. 와 말하자마자 뒤졌네. 정말 대단해.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서 점프해야 돼. 점프. 다가오면 점프. 점프. 옳지. 가. 간다. 점프. 한번더 점프. 하! 라 하. 너라도 살아야 돼. <웃음>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가면 안 돼? 어리가 돋네? 어, 어, 자기야! 자기야 내 꼬리가 타고 있는 거 같아! 어, 어.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어. 어, 이게 더 쉽다 그러게 자기 아이디어 좋다 자 이렇게 히프이와산전수선다 겪으면서 플레이해본 비버스 비 댐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역시 협동 게임은 할게 못되네요. 어. 난 재밌었는데. 그래? 재밌었어? 응. 그럼 나 재밌었어. 거짓말 하지마. 아니야 진짜 재밌었어. 많이 겪고 난또쌍룡해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죄송하셨어요. 녹화 종료.